하지마! 하지 마 도, 아줌마 고, 아, 아, 아, 노노 채개 채, 오, 오, 오, 오. 둥 둥. 왜 웃고? <웃음> 나 아줌마 같아. <웃음> 야 아줌마지, 오빠랑 결혼했을 었땐 아줌마 아니야? <웃음> 맞아, 나 아가씨, 너 아줌마, 나 아기 채고 싶다. <웃음> 아가씨, 아가씨. 됐어, 첫 입가 뛰어갔다 이제. <웃음> 아, 오랜만에 미케비치 가요 미케비치. 아 오랜만은 오랜만. <웃음> 오랜 오 <웃음> 오랜만은 아니고 촬영 촬영은 오랜만이지. 지금 제가 사는 곳이 미케비치랑 직선상으로 거리가 거의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. 지금 보면 앞에도 지금 미케비치가 바로 보여요. 여기 저 건물 보이세요? 저 위쪽에 있는 건물? 어, 저 건물이 저가 사는 지금 집이거든요. 그 미케비치가 여기가 바로 미케비치예요 와... 지금 보이려나 모르겠네 저 아니, 건물 아니, 사이로 있는 게 미케비치 미케비치거든요 아무튼 여자친구랑 같이 미케비치 가요 오늘 수영도 좀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야 조심해 미케비치 다 도착했습니다 무심 니케 도착 니케 도착 하게. 좋아요 저기? 무슨 운동 할 거야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어, 준비 운동해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<웃음> 야. 네. 야. 어. 가, 가. 만족하셔서... 아, 아, 아, 아, 아, 로 가! 아, 아, 로 아, 아, 오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야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네가 물어봐. 튜브 얼마예요? 한만도한만도한 1만 원. 아, 되 저거에 저거 새 있어. 저걸 저걸로 해. 저게 더 이뻐. 저것 이거? 어. 이건 나안 될지 이거, 뭐 이거? 한번. 이렇게 있어. 이거에 얼마야 이거? 2만 원? 2만 3만 야! 그거 하지마! 그럼 이걸로 해! 이거 no, white, 이거 이거 옐로우! 좀큰거 아, 해! 큰 게! 어! 큰거 해! 야! 그거 너무 쪼어그 이거 하빠안 해? 해야지! 난 필요 없어! 아! 이거, 이거 필요 없냐? 어! 당연하지! 자매, 나 떡송 티나. 공주야, 야 마스크는 좀 벗고 들어가라. 씨. <웃음> 음, 물이 그렇게 많이 차갑진 않고 좋네. 딱 좋네. 파도도 오늘 낮고 좋네. 哦啊好哦可以啊 으아, 으아, 야아로 와봐 아니아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아아 으아, 으아, 으아, xin h ị u thảo m n ở mặt màn hát m t mặt mặt mặt m ặ n mặt mặt mặt mặt mặt mặt mặt m ặ m t mặt mặt mặt m m m t m t m t m 이탈리안닿지 와, 저 용자. 내 파이터, 캔럿다 아, 나. 오,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알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<웃음> 저리 가! 나이 <웃음> 가! 나, 이제 나야겠다. 나 거야. <웃음> 야, <웃음> 진짜 웃긴다! 빨리 가! 빨리 가! 빨저 진짜 리 가! 빨리 가! 가! 와. 아 저기 용사 자기야 일로와 빨리와 빨리 빨리와 자기야 왜왜왜 다 아삭아삭 아삭 아삭 아삭 아삭 아삭 아삭 아삭 아삭 아삭 아 아삭 아삭 아삭 아진아 진짜 아 진짜 어아 어. 어, <웃음> <웃음> 야내핸드나자 먼저 만났어. 아, 응. 집으만 가서 나빠른 남자 만나. 진짜 어? <웃음> 아, 야 누구야? 알든? 그가 어디로 갈까? 집으로? 집지. 샤하고 준비하고 마지아 맞아. 그래 가자. 자기야 뭐해? 어디서 <웃음> 오 여기 샤워도 있네. 으음~~ 물 따뜻해? <�ermil actor> <nervous> <웃음> <but 그리고> <첫>